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주차된 차에서 지침 중담배불로 자동차가 전소하였다면 자기 신체 사고에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0단 46375 46382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9년 2월 3일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4일 새벽 4시경 승용차 내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승용차가 전소되는 바람에 전신소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화재 발생 당시 위 승용차의 엔진, 전원 케이블, 연료탱크 및그 연결라인 등그고유의 장치에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특별한 결함은 없었고 외부에서 발화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이한 점도 없었으며 따라서 위 화재는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뜨린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놓은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미 수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수용차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말미암아 소사하게 된 것이며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 일부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위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상속인에게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 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1. 위 사건 요지 운행 중 해당 여부 운행 목적 없이 단순히 집 앞에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이는 자기 신체 사고가 담보하는 위험이 아니고 당해장치 결함 여부 당해장치 엔진과 연료계통에 결함이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즉, 자동차의 당해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고 할 것인가. 결론, 자동차 상해, 자기신체 사고의 사망보험금 지급은 면책입니다. 2. 개인보험, 운행 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약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면부책 여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판단하건대 위 약관에서 명시한 운행에 대하여 대부분 판례들이 적용하는 당해 장치설보다 더 광범위한 차고 출입설, 일본국 법원이 적용하는 학설을 적용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차를 탑승하기 전 어느 행선지를 가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2월경 자정 즈음 과음 후 방안 및 수면을 목적으로 집앞 공터에 주차된 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비추어 애초부터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 사용할 계획 내지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운행의 목적은 없었다는 것으로써 의 사고는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운행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도 면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